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라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저의 하루 식단 일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빠진 식단들 위주로 제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어떻게 하루의 식단들을 하는지를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놀라 요거트볼이랑 그래놀라를 이용한 샐러드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제가 이제 PT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식단을 좀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 재료는 일단은 그래놀라겠죠? 요새 제가 빠진 그래놀라인데요 오글의 그래놀라예요 되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녹차랑 요 아몬드랑 프루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래놀라 슬로드 불과 그래놀라 요거트 불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그 식단들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재료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제일 중요한 플레인 요거트, 블루베리 좀아일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놀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짠 그레인올라랑 요거트 좀 청포도랑 블루베리를 넣은 플레인 요구트 볼입니다. 지금은 어, 아침에 먹을 샐러드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할 재료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상추랑 불가리스 오늘은 뭐를 먹을게요. 과일을... 그렇지. 과일을 챙기고. 아침에 먹을 샐러드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아침을 먹고 저녁, 점심에는 어제 준비해놓은 그래놀라 요거트를 회사에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간단하게 한번 먹을 거 같아요, 저녁은. 아침에 제대로 먹었고, 이제 회사를 빨리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갑니다. 아까 어제 챙겨놓은 요거트랑 그리고 그래놀라를 미리 좀 챙겨놨어요. 제가오프면 간식으로 먹을 생각이어서 저는 이제 퇴근을 했고요. 어제 만들어놓은 그래놀라 요거트 컵을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오늘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챙겨갔던 건데 부득이하게 생리가 함께 터지면서 입이 함께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핵사 점심을 먹었고 지금 퇴근을 하고 이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역시 생리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맛있어 <목소리도> 역시 다이어트는 맛있게 해야 돼요. 음.